이게, 그 약들이 잘못 사용이 되면 독이 되어서, 어, 이게, 예, 그 약이 예, 잘못 사용이 네. 되면 독이 되어서, 그거는 몸에 당연히 문제가. 선생님 사진이에요? 선생님 제가로내리시는데요 지금? 완전 한 사람인데요? 아, 이거 <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> 생각도 힘듭니다. 이걸 예, 좀 예, 힘들고요. 예. 네 오메가 3를 우리 몸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게끔 섭취를 하시려면은 고등어. 조부 <목소리> 선생님. 네 맞죠. 어, 네 어, 어, 지금 한번 일어나 <목소리> 보시겠어요? 네. 근데 제가 예전 모습이 <목소리> 손... 진짜요? 체중이 네. <목소리> <제주만 목소리>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식사 시간이 빠른가? 분 사이가 44.4분에. 와 30kg 감량. 아 진짜. 어디 갔을까요? 무기력증 이런 현상들 시기에는 식적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잘 생. 네, 오메가3를 우리가제 가이드 있게끔 섭취를 하시려고